나 수영도 못해. 들어갈 수도 없어. 이 지금 허우적대인사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? 허우적대사요 안녕하세요, 딥슈다이버입니다 오늘 여름철을 맞이해서 계곡에서 있어질 순환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일반인도 아니 누구나 할수 있는 순환 사고에 대한 대비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자 오늘 요 구조자, 이제 순환 사고 대상자가되주실 우리 아산 참수님이 네. 안녕하세요. 재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. 네. 자 첫번째 방법입니다. 정말 간단해요. 지금 아서참수린이 물론 이제 슈트를 입고 있어서 지금 떠있긴 한데 물속에 들어갈 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면 그냥. 그러면 순환사고를 겪을 일이 없어요. 근데 대부분 순환사고는 뭐 이런 튜브라든지 혹은 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이 당합니다. 이거1 0 0이요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그런 경우가 있고 자 두번째 자, 이런 장비가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. 없어요. 근데 지금은 촬영 환경상 제가 지금 물에 들어와 있는데, 그냥 제가 물에 들어와 있지 않다고 상정을 해주세요. 그리고 제가 실제로 SSU 있었을 때 교관님께 배운 인명구조 방법입니다. 자, 교관님 호로적댄스세요 어? 어떻게 어. 장비 없잖아요.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막 들어가려고 한다고. 들어가면 안 돼요. 허적 자기가 쓸수 있는 옷이라든지,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만지지 않게. 아 됐어 실제로 수영장에서 써먹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. 보통 가해로 와서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위 와서도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손을 잡지 않고 옷을 벗어서 니다 벗... 왜냐 잡는 순간 거의 같이 죽는다고 봐야 돼. 물론, 이제, 뭐, 능숙하신 분도 있겠지만, 대부분 사건, 사고 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큽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. 옷도 없어. 그냥 옷도 막 그냥 팬티만 입고 있어. 뭐, 나 수영도 못 해. 그럼 들어갈 수도 없어. 이 지금 허우적 대고 있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? 허우적 되세요. 허우적 <웃음> 되세요. <대주세요. 웃음> 계속 허우적 되야 돼. 지금 장비도 없고, 튜브도 없어요. 그럼 이 사람 기절할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. 아, 진짜로? 돌 기절할 때까지 놔둬야 돼 죄송한 얘긴데 물론 아마 대부분의 이런 대공가사 노는 대상자들이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뭐 가족 자식일 수 있어요 물론 수영에 정말정말 정말 자신 있는 어른이 애기 정도는 구하는 거는 뭐 약간 용납이 가능할 수 있는 선이긴 한데 어른대 어른이다 만약 면 절대 장, 안전장비가 없고 뭐 이런 밖에서 던져줄 거라든지 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이 사람은 기절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세요.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. 사실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두분다 사시려면 무조건 물 밖에서 물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. 구조하시는 분. 이걸 철칙을 잘지키시는요 구조하는 사람은 구조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물 속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. 이게 철칙입니다. 물론 1번이 제일 좋아요. 장비 착용하면 이 사람이 로미들과 될 이유가 없으니까. 자, 두 번째. 물 밖에서 물 안으로 구조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. <웃음> 자, 세 번째 방법은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세 번째 방법까지 쓰지.. 쓰면안 되는 방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으니까. 근데 세 번째 방법을 쓰려면 심폐소생술 할줄 아셔야 돼. 니 음. 심폐소생술 진짜 웬만한 거요 당연한거지만 1번 2번만 잘 지키시면 3번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첫번째는 1번만 잘 지키세요 수영 못하는 사람, 뭐 수영 어려운 사람 튜브 있으면, 조끼 있으면 뭐 바다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데서는 죽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번을 잘 지켜주시고 1번을 못 지키시더라도 2번 제발 물 밖에서, 물 안에 있는 사람 구조하려고 하시고 3번 그렇게 못하겠다,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무조건 기절했다가, <웃음>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, 그래야 구할 수 있어요. 여러분도 스스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, 진짜 대부분의 익사사고가 구하러 갔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일지 모르겠는데, 순환사고, 그러니까 순환은 이런 물에서 목숨을 잃으시는 분들의 80%가 1m 이하의 수심에서 일어납니다. 접시물에 코박해준다, 이런 말이 있죠. 한마디로 별거 아닌 거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제발 안전장비 착용하시길 바라면서 제일 전... 좋은 방법은 하나 또 마지막으로 있는데요. 네. 바로 이 SSU 문어 네. 형님하고 같이 놀러 오시면 아이 앞에 이3분이 <웃음> 필요가 없어요. 아, 네. SSU 형님 한명 데리고 오면은 그냥 뭐 열심히 수영하다가 저는 맞아, 맞아, 무조건 뜨 빽이. <웃음> <맞아, 웃음>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제 아, <웃음> 신변을 뺀 셈일 거게요 아무튼 이런 거챙기면 아마 여름철도 별탈 없이 아마 별거 없이. 여러분들 가족과 재밌게 놓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고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